어느 날내 내 앞집까지 딱 도로 난다 그러고 그 집은 나랑 같이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솔직히 내가 많이 뭐 빌려주고 하던 집이었는데 거기는 지금 이번에 20억 받아서 어디 빌딩 산대요. 뭐 시골에 어떤 또 뭐라도 한대요.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일단 힘들지 않으세요? 뭔가? 힘들지 않겠어요? 쓰나미가 계속 밀려오지 않을까요? 어떻게 몰라로 막았다고 쳐도 제 강의를 이제 마침 틀었다쳐 치죠. 몰라 몰라 아 한번 딱 맞겠죠 그래도 또 몰라 몰라 몰라라도 알면 그나마 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은 거지 그거 심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중에 나 육바람을 좀해 이런 말 하는 것 사실 부질없을 수 있어요 진짜 조금만 역경이 오면 심지어 여러분 역경이 올 것만 같아도 난리 납니다 지금 몰라도 안 되고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우리 저 그런 거다 인정합니다.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 뭐히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은 마음 다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 마음 하나만 잘 들여다봐도 일체 중생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힘든 중생 볼때그 마음 한번 저도 내서 보는 거예요. 내 마음 중에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 검색해서 그 역지사지해 보면 그 마음 나와요. 자동으로 검색됩니다. 그 사람이 한번 대보는 거예요. 거기서 여러분 육바람을 해보세요. 이겨나와 보세요.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해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냥 여러분, 여러분은 무태 있으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해봐. 이렇게. 어, 이렇게 그 사람이 급해. 마음이. 자기는 여유롭죠. 근데, 어때, 어때야겠어요? 여러분도 그 사람을 인도해 주려면 나도 물에 빠졌다는 걸좀 상상해야 지금, 어, 지금 힘들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런 사람들 아마 들어가서 발 밑에 뭐만 안 달아도 난리 날 겁니다. 지금 바닥이 사라지면.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발이 막안디뎌져서 하는데 나는 못해 있다는 이유로 아, 그 사람 성미 급하네. 좀 내가 구해준다니까. 이런 보살은 지금 문제 있는 보살이죠. 보살 학교에서 이 사람들은 좀 태악감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... 근데. 내 마음 내 영혼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탐진체 마음이 있죠. 그 마음이 그 마음 중에 누군가가 어딘가 물을 줘서 길러내면 살인마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늘 그걸 알고 있어야 다른 중생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거기다 물을 안 줘서 지금 괜찮다. 나도 줬으면 너처럼 됐을 거다. 그런데 나는 안 줬다. 그럼 어떻게, 그럼 그렇게 마음을 관리했느냐. 육바람을 했다. 이걸로 하자.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보살이란. 그래서 살려나오, 살아서 이렇게 나오게.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나부터 계속 이렇게 막연히. 나도 그런 일안 당해서 평온한 마음 가지고저 사람이 말 듣겠어요, 여러분? 딱 봐도, 야, 너도 나랑 입장 바꾸면 똑같겠는데 뭘네가 나를 가르쳐. 그러니까 여러분, 진짜 인격까지 갖추고 하지 않으시면 남들이 또 여러분 말안 듣습니다. 왜막딱 가르치려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막다 많이 치였어요. 근데 진짜 아 정말 내처지 배려하면서 정보를 주는구나 하는 느낌 안 주면 누가 말 듣겠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결국 보살 수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보살 수업 엄청 잘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보살 수업 잘 하시려면 내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명상에서늘 깨어 계시면서 육바라미를 키워가시되.